istj의 효율성을 이해해줄수록 istj의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istj 대부분은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쁜 쓰레기 제품에 대해 istj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렇듯 istj에게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은 ISTJ의 삶이 기계같은 삶이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ISTJ의 삶이 대체적으로 로봇처럼 굴러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만약 ISTJ의 효율적 삶에 대한 공감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다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j y y a n g Sang Yul Tongha i s t j y w u i Hon In Shingo Ha Shigil G1 Hadnada Istj World Membership Agaib Ha s h i Mayan Secret Yiyang Sang Bon In d u n g Fan Yiyang Sang Vlog ASMR d u n g Total n e g a j i e Benefit Yul Nulil Suitsubnad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Agaib Ha Juseya